a는 네. 6곱하기 a고 아, 큰 b는 네. 6곱하기 b니까 식이 이렇게 되는데 아, 그러면 네. 2 3 7 6에서이두 네. 수를 아니까 36으로 나눠주면 네. a곱하기 b예요. 네. 그래서 a곱하기 b는 66인데. 아, 네. 일단 순서장을 구하면 네. 1하고 26 2하고 33그 네. 다음에 3하고 22그 네. 다음에 6하고 1 0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 아, 네. 근데 A하고 B는 소수여야 되는데 지금 이수들도다 소수여서 네. 해당 안 되는 수는 없요 어떤 수의 약수가 네. 일이 아니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음. 수들을 말해요 아, 아 그럼 여기 소수는 잘못 나온거죠 여기가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음. AB를 구하면